샘해밍턴 아내, 재경솔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샘해밍턴 아내가 반려견을 살아있는 장난감이라고 지칭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샘해밍턴의 아내는 7일 아들 밀리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장난감 절친인 만두와 가지를 소개합니다. 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교육 중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윌리엄은 장난감 칼로 강아지들을 때리고 있다. 이에 비난이 거세지자 샘 해밍턴의 아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재경솔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13년 동안 히로에락을 함께한 만두와 가지는 저희 집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며 제 잘못으로 인해 저희 가족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엄마가 될수 있게 몇 번이고 제 행동을 돌아보고 배우는 자세로 육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은 살아있는 장난감이라는 표현에 충격을 받은 듯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WNST 살아있는 장난감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TNRJ 할 말이 없다. 장난감 나는 댓글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표현이 잘못됐을 뿐 진심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하이키, 저 부부 동물 아껴서 동물원에서 결혼식까지 한 사람들인데 장난감이란 말 뒤에 절친인 가지와 만두를 소개한다고 써있었다고 13년동안 기운 내정까지 폄하하진 말자 등의 반응이 엿보인다.